안녕하세요. JC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대표 라인 중에 하나죠. 롤렉스 데이토나 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18K 와이골드인데요 브레이슬릿, 클래스프 모두 18K 와이골드입니다 당연히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위쪽이 초침, 아래쪽이 리세 버튼입니다. 이따가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얼은 건판이고요. 현재 모두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살짝 흔들어서 모터를 돌려 보겠습니다. 살짝 흔들어서 로터를 돌렸는데요. 이렇게 초침이 갑니다. 롤렉스 데이토나의 레퍼런스 넘버는 166506이고요. 먼저 베젤의 크기는 40mm입니다. 이렇게 초침이 돌아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개가 돌아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초침이고요. 그리고 6시에 보면 6시 쪽도 돌아가는데 진짜 초침은 6시 쪽에 돌아가는 거고요. 크게 돌아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침은 옆에 있는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돌려서 여는 건데요. 이렇게 스타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스탑이 되고요. 하지만 6시를 보면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다시 누르면 스타트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시 쪽에는 30분 짜리구요. 9시 쪽에는 12시간 짜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을 제가 열어놨는데요. 위셋을 누르면 이쪽에 9시 쪽, 3시 쪽, 그리고 큰 초침, 이 모두가 위셋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다시 누르면 가겠죠?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시 꼭 잠가줘야 합니다. 아래쪽도 잠가 보겠습니다. 뒤를 보면 은 이렇게 브레이슬릿이 있는데 잘 빠지지 않게 이중 잠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을 빼서 열면 이렇게 작은 홈으로 다시 한번 안정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지 링크라고 해서 꿈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봉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토해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한 5mm 정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도 손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롤렉스의 특징이죠. 아무것도 없는 스크류 다운백 케이스가 있고요. 방수는 100m입니다. 그리고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무려 72시간입니다. 수동으로 와인딩을 할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와인딩은 이렇게 빼서 다 빠진 상태에서 원클릭으로 밖으로 빼지 않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시계에 배터리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슝슝슝 돌아갑니다. 롤렉스의 특징답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빨리 돌아가는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닫으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데이토나인데요. 레퍼런스 너버는 166509,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은 72시간, 18K Y 이트골드가 모든 곳에 장착이 되어 있는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